네, 이렇게 서리가 와가지고 비닐 표면하고 대인 부분은 이렇게 감자 순들이 이렇게 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 뼈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들어졌었으면안닿는데 안 지금은 평평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중간 뼈를 불려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안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감자가 그, 한참 동안, 그,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흙이 꽉 차서 나오면, 요면은, 이제 요 철판이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어, 요 철판 있는 요거를 딱 떼내버리니까, 볼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비닐을 씌웠었을 때, 아까 그런 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의 감자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감자를 심고 이렇게 비닐 멀칭까지 다 해놨는데요. 근데 슈퍼농부는 기존 멀칭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 멀칭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멀칭을 했는지 우리 슈퍼농부의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밭이에요? 감자밭입니다. 감자. 농다르면서요 망을 안 그래도 다른 분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망을 제가 그 기존 따는 거하고 다르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뭐가 다르죠 지금. 지금 요거는 일반 보통 이렇게 농가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렇게 평평한 망. 이렇게 평평하거든요. 네, 이렇게 서리가 와가지고 비닐 표면하고 대인 부분은 이렇게 감자 순들이 이렇게. 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서리 피해 때문에 이렇게 녹아서 물러버리게 되면 다시 새순이 올라와서 다시 해야 되니까 지금은 살짝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지만 어뭐 4월 초순, 4월 중순까지도 작년 같은 날씨에는 된서리가 와가지고 막 얼어버리는 경우가 생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그냥 여긴 평평하게 해 놓으니까 올라오면서 이제 비닐을 밀어 올리고 있죠 감자순들이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예,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평평하니까 데이잖아 아, 이런 식으로 어, 데이죠 그죠 중간 빼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들어줬으면 안, 안 닿는데 지금은 평평하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는 거죠 그죠 음. 비닐을 이렇게 평평하게 깔아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 빼를 불려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안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감자가 그 한참 동안 그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여긴 배가 불룩 올랐네 불룩 올라오면서 이제 그 공간이 확보가 많이 되겠죠 아 거기가 올라오니까 평평해지게 되면 여기 구멍, 요거 구, 공간밖에 확보가 안 되지만 음. 중간 배를 올리면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게 되면 이게 높아지겠죠 음. 하우스가 낮은 하우스랑 높은 하우스입니다. 음. 이렇게 하면 더 오랫동안 이 비닐 안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금방 올라오지 않고 그 비닐에 그 순이 되지를 않으면 서리가 오더라도 비닐에 닿지 아. 않은 감자들은 서리 피해를 안 입는데 음. 평평하게 해놓은 다음에 금방 비닐에 탁 되어, 되어 있는 감자들은 서리가 오면 비닐 온도 때문에 서리를 맞은 여기가 타버립니다. 아, 이게 타구나. 잎이 타버려.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서리가 오면. 감자가 만약에 순이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와야죠 처음부터 다시?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웃음> 다시, 다시, 시작해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웃음> 그렇죠 그럼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뭐 수확량이 한 서리를 맞게 되면 한 20% 이상 줄어버립니다 야, 20% 이상 수확이 줄어버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배불뚜기 하우스를 개발하신 거군요 네. <웃음> 어. 이게 뭐예요? 이게 감자 망을 따는 이제 배, 배톡입니다 아 이게 배톡이에요? 네 이제 이걸로 감자 그 두둑을 만들어서 이제 굴렁새가 감자 심을 자리를 이렇게 착착착착착 찍어, 찍어주는 거죠 아, 두둑이 그건, 나오면 감자 심을 걸 찍어주는 거고? 네 감자 심을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배불두이도 어떻게 만들어요? 배추라든지 이제 물을 심을 때는 요이제 스탠 철판을 이렇게 하면 평평한 면이 나오겠죠. 음. 네, 이걸 딱 떼내게 되면은 흙이 앞에서 꽉 밀려오면서 이제 꽉 차게 되면 중간 배가 동그랗게 부른 요런 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거를 빼면은 이제 가운데가 불룩해진다. 네, 중간에가 이제 벌록해지죠. 아 그게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봤던 네 배불뚝이 하우스의 네. 비밀이네요. 네, 최대한 쟁기질을 깊게 해야지만이 어이배 톡이 날 길이가 엄청 길죠. 이게 땅속에 들어가서 나머지 흙들이 여기로 꽉차 나오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흙이 꽉 차서 나오면 요면은 이제 요 철판이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어, 요 철판이 있는 이거를 딱 떼내버리니까 볼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비닐을 씌웠을 었때 아까 그런 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노타리를 치게 되면 워낙 그 쟁기질을 깊게 하고 노타리가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흙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러면 옆에 망에 살이 많이 붙거든요 흙 자체가 그거를 막아주면서 앞으로 나오는 흙들을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뚜껑이 열리면서 흙이 많이 튀어나가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양쪽에다 그대로 다 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체인들은 나중에 깊게 들어가서 이제 생땅이 받친다든지 돌 큰게 받쳤을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이제 딱 당겨지면서 뒤로 더 이상 안 가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건 다 이렇게 주문 제작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야 슈퍼농부 슈퍼농부 하는데 진짜 슈퍼농부네 <웃음> 배터이다 있으시겠지만 어, 평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배를 부르게 하고 차이에서 어, 남들보다 앞에 먼저 나가다 말고 그 서리를 맞아서 다시 후진을 할 것이냐, 음. 끝까지 비닐을 안 찢어주고 서리를 다 피한 다음에 구멍을 뚫어주고 키울 것이냐 음. 네, 저런 거 세세, 세세하게 좀 작은 거 하나 해서 어, 감자농사에또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됩니다 <웃음> 풍차네 풍차, <웃음> 풍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이름은 왜요, 이건? 찍돌이, 예, 찍돌이라고 하면 되죠, 찍돌이. 요 찍돌이도 개발하신 거고. 네, 예, 이건 제 주문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고 찍돌이 구멍이, 여기 짧거나 작으면, 그, 뿌리가 박을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 힘들거든요.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 그러면, 좀큰 찍돌이를 사용하셔가지고, 깊게, 그리고 찍고 난 다음에 탁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좀 길이가 길면. 그거까지 생각해서 요거. 이런 예, 각도까지. 다 그렇게 계산해서 한 겁니다 이야.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것도 네, 지금 배토기도, 배토기도 네. 직접 주문 생산하신 거고 <웃음> 요거 그러면 두 가지 하시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요거택타 노타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투자해서요거를 <웃음> <추가해서 웃음> <웃음> 타셨다고 합니다 이야. <웃음> 웬만한 농부들은 이렇게 안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요즘은 하면 이게 몇년 지났기 때문에 그 자재값이 올라가서 한 450에서 500만원 정도 하면 이게 스텐이라서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어찌됐든 스텐으로 하기 때문에 반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일반 철보다는 훨씬 마모도 덜 되고 녹이 안 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흙이 철판에는 잘 달라붙는데 이 스텐판에는 흙이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네. 네. 스탠드이거있어요 <웃음> 스탠드라는 이유가 네, 맞습니다. 강도가 훨씬 그 강하기 때문에 음. 그 오래 쓸수 있습니다 오래 쓰고 네, 녹도 안 나고 녹도 안 나고 네. <웃음> 감자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이 배불뜨기, 배불뜨기 형태의 비닐하우스를 한번 그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면 감자 수확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한번 잘 참고하셔서 이미 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네.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네, 네. 슈퍼농부는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늘 생각하고 늘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잘질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걸 보면 참 슈퍼농부답다는 생각 들고 참. 아 리스펙트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웃음> 아주 젊지만 아주 스마트하고 <웃음> 우리 배워야 될것 같아요. 감자농사 하시는 분들은 네자 오늘은 슈퍼농구 감자밭에서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웃음> 네 <웃음>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글까지 저희 한국농산팀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